가 바로 의 현장입니다. 짠. 이번 워크숍의 의장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서 에이펠 리허설 현장에 와있는데요. 저기는 소장님이 계십니다. 있어요. 저희 멋진 소장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12시부터 시작을 할 건데 10시부터 리허설을 하고 있고요 실제 현 장이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번역, 번역 번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통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오늘 APEC 버츄얼 포럼을 정말 뒤에서 열심히 준비해 주신 저희 김미혜 박사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포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셨나요? 네. 아, 먼저 잘 마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사실 이 a p e 프로젝트가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a p e 본부에 컨셉 노트를 제출하고 그 컨셉 노트가 통과가 되고 최종 프로포즈이어플로브가 받기까지가 거의 1년이 걸렸고 이 a p e 포럼을 개최하는 데또 1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참여를 하셨고 특히 바르나이시티 연구소의 원장님, 흰봉수 원장님 그리고 저희 직원들, 이구 교수님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찍고 계신 여기 RST 연구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 특별히 이렇게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 정말 많은 이메일들을 연사들, 자장님들, 파티스펀트들한테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말 어플리쉐이트하고 저희 포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나 참여 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긍정적이시고 좋아서 또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인정보유출통지제도를 주제로 진행된 APEC 버추얼 포럼 네, 저희 연구소장님 김범수 연구소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제도를 만드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부의 큰 관심사입니다. 에이팩에 있는 많은 국가들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여러 국가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동안 에 자신들이 가졌던 경험,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는 장소였는데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달라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스에 대한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적용하는 방법, 효과가 다 다른데요.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리드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우리 제도를 더 낮게 만들고 또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정책이 해외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그 세션을 준비해, 포럼을 준비해 주는데 바르나시티 연구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김미애 박사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가 있게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연구소장님의 훈훈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저도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APEC 포럼에서 박지원이었습니다.